한 해에는 뭔가 큰 일이 있고 중요한 시점이 있다 이제 하긴 해 뭔가 기로에 서 있다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초조하고 뭔가 기다리는 거는 있어 그리고 또이 사람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 말도 존중해줘야 되고 저 사람 말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중심이 조금 흐려진 것도 있어 그거 노력을 했는 거에 대가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3월에 이제 그 투표를 하거든요. 뭔가에 얼마 차이 안 나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금어동에 살고 있는 약수한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디자인너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제가 했어요 우리 애기신들 어... 이제 옷 해놓고 네. 이건 정말 오래됐거든 네. 나 처음 신받을 때부터 어, 시작했어 진짜? 뒤에 뭐 상장도 있나요? 상장이 있어요 나는 스포츠 조선에서 해외 공연하고 와가지고 이거 보내주시더라고 신문사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어, <웃음> 뭐가 맞네요, 네. 뭐가 많네요 네. 생님 오늘 사주를 한명 가져왔어요 네네네네 네, 네, 네. 불러드릴게요 네. 이 사람을 놓고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엄청 많네.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 하는데, 나랏밥을 먹는 사주다, 이제 볼 수가 있고, 나랏밥을 안 먹는다면, 무슨 뭐, 회사에 뭐, 대표로 있는다든지, 큰 사주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제 보면 되지. 그런 일을 좀 하면 잘 될까요? 사람을 많이 이끌고 다긴다 이제 했으니까, 음, 괜찮다고 보면 되지. 올해는 좀 어때요, 이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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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선생님 말씀대로 어. 뭔가 기로에서 있어요. 이분이. 그게 잘 될까요? 근데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맞거든.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굉장히 결백하다? 뭐 요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 욕망으로 인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무게감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깨끗한 마음이잖아 그치? 이분 성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때 보이세요? 머리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정말 머리는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네네. 그고 리이 사람을 놓고 보면 묘 자리에 혈이 좋다 이제 해서 이 가중에는 뭐큰 일을 하는 사람들,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조상의 기운에 조상의 득은 보고 살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하는데 자기가 가진 사주보다는 그 운기는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더 좋은 복은 가지고 있었다 이제 하지만은 이 사람의 성격을 놓고 보면. 머리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 조심한 것도 있어. 자기 감대로 밀고 밀어붙여도 되는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마음도 열린 면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또이 사람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 말도 존중해줘야 되고 저 사람 말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중심이 조금 흐려진 것도 있어. 쓸데없는 그 배려심이 너무 크다는 거지. 숫자로 따지면은 1등이 잘 어울려요? 2등이 잘 어울려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1인자는 아니고 2인자로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올한 해에 뭔가 결정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결과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뭔가 운기가 좀안 맞나요? 어, 개면연에 실질적으로 시험을 치면 나빵이야 그거 노력을 했는 거에 대가가 네. 약해 지금까지 노력했는 것이 물거품이 될수 있는 것이고 어 그렇게 들어오는데 <웃음> 사람이 합격운이 뭐 2월, 3월, 4월 이렇게 쭉 있는데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요? 음력으로 따지면 2월달이지, 그렇지? 양력은 3월이지 근데 어, 지금 봤을 때는 시험 운이 너무 약한데 뭔가에... 얼마 차이 안 나게 몇 프로 적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분 선생님 말씀대로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이. 정치인 안철수 씨.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김기현 씨랑 두 분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 이제 그 투표를 하거든요. 이, 이렇게 생긴 김기현 씨. 아, 기로에 서기는 섰어. 이두 분이서 싸운다고 했잖아. 그지 네, 안철수라는 분이 네. 지금 마음을 이렇게 둘러보면 네. 자기가 될 거다 승리를 할 거다 뭐 승리가 안될 거다 네. 뭔가 이런 마음은 갖고 있지는 않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까 내가 봤을 때는 네. 개면연에 이민연 이잖아 그치 충은 걸려 있기 때문에 기운 자체는 약해 근데 이 사람이 노력을 해왔던 것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이게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 거지 그거 사람들한테 네. 신뢰를 가, 갖기를 위해서 존중을 많이 해줬단 말이야 네. 존중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미움보다는 그래도 존경을 좀 받는 걸로 들어와 있거든 어... 언젠가는 최고 높은 자리까지 갈수 있을까요? 용포를 입냐? 네. 없어 용포는 정말 쉽지는 않아 마지막으로 음. 조심해야 될점 하나만 말씀해 조심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원 자체에 아까 말했듯이 조심해 신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조심성은 굉장해 아, 어, 응. 너무 굉장해서 미움을 사는 것도 아. 없지 않아 있어